와 근데 나 프로 3 분대 프로 일부 잡히는 거 싫어야. 와 MC 호돈부터 아닌데 이런 팀 뜨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인데 이게 맞나? 무료한삼님 추천 정말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팀이 저기 MC 호돈보다 호돈 호돈보다 더안 나가 내 구단 가치가 <웃음> 내부게 구단 가치가 100억인데 저 호돈 가격도 안 나가는데 이런 팀을 만나는 게 맞나 싶다 진짜. 그것도 프로 일부? 아니 나 수준 얼마나 높은 거야 나도 대체. 근데 이 팀이 이긴다? 그것도 레전드겠다. 어우 나상우. 오 가실 감사. 코티뉴. 받아줍니다. 근데 확실히 왜 세계적으로 진짜 챔피언스 1위하고.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 아 진짜 잘하던데. 근데 진짜 잘해. 조짓말치고 비켜봐봐 좀. 아좀 비켜봐봐 얘들아. 아, 왜 이렇게 붙잡냐. 왜 이렇게 옮기는 거야 얘들아. 카를루스의 볼터치. 자고 10대0아 <웃음> 근데 진짜 이번 월드컵 대신 참 망했었지 일본 재밌겠는데 진짜 후드로 맞는 거 한번 보고 싶긴 하다 잘 처리해야 되는데요 백승호 입니다와곤창훈 와 미쳤다. 그것도 약발 오른발인데 와. 본창은 오른발로 넣네 이걸. 와. 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100억 팀으로 보이나요? <웃음> 이게 지금 100억 팀인지 모르겠는데. 왜 내가 이고 있는 거지? 나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아, 좋았다. 팀김권 아니 안 밀려 무슨 애들이? 안 밀릴 법도 하긴 한데 안 밀려 진짜로. 자, 연결받는 김영권. 공잡습니다 권창훈. 와이 뭐야? 자전개죠반베이용 선수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하고 권창훈. 아깝습니다. 와 근데 진짜 권창훈 미쳤다. 오 김민재. 여기 기용을해 보면, 아시습니다 정말, 고 즐겁게 만들어 있는 선수. 사디오, 만입니다 사디오, 만 계속 드리블이기대됩니다이두 네, 명이, <웃음>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호나우두인데요. 나사고 패스 주고 백승호가 동료를 찾습니다. 라공 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카를로스 입니다 자, 크로스하 좋은 기회인데요. 호나우두 쪽입니다. 크로스. 네네 윈정님. 아이고 와 근데 진짜 미쳤다 아 형님 드릴게요 잠시만요 와 뭐야 유저 참여 초대 뭐 이런 것들로 생겼네 별시한한거다 생겼다 야와 이것도 업데이트 했나보네 아프리카도 아 뭐야 와, 놀래라 신기 패스 딱 추고 아 와. 아 뭐야? 어 아, 나이스. 상대편도 진짜 어지간히 아까 세게 당한다. 불쌍한데 조종러면은. 아니 진짜. 이거나 1 0 팀인데 상대 호돈보다도 더 가격이 안 나가는 팀인데 이런 팀한테 지금 이렇게 두들겨 맞는 것도 참 상대편 억울하겠다 진짜로. 와. <웃음> 야. 나는 야 얼이스고 황희조 달려가 주면서 뚫고 뚫고 슈팅. 그냥 아 이걸 역이높아 근데 대한민국 팀 은근히 해도 좀 한다. 아니, 애들 위치선정 미쳤다. 와. 뭐야, 이거? <웃음> 와, 애들 위치선정 뭐야? 끝까지 되는데? 아니, 뭐야, 이 역가? 이제 좀 넣어봐. 약간 이런 느낌. 오, 예, 예. 아, 겁나 아깝네, 진짜. 슈퍼가 좀만 더좋았었더라정 야씨, 이 야, 대담한 뭐야? 해도로 그 막아버리네요. 와. 와 진짜 어가 심각하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아이구야, 진짜 대한민국 어가 너무 심각하다. 형님 잠시만요, 저 지금 매체 못 봐가지고. 아, 형님,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 지금 100억 팀인데, 어, 정우 형, 어! 어, 어! 이건 좀, 정우 형 조금 못 아, 넣으면 좀, 너무한데? 쎄띠다, 아, 연습한... 네, 이 자식아. 음... <웃음> 와, 진짜 할만난다 진심으로. 요, 요, 요. 와 와...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인데, 진짜로... 와... 이게 맞나 진짜로... <웃음> 님, 이게 맞나요? 님, 부담같이 얼마이신? 아. 진짜 제 구단 가치얼마냐저페이 100... <웃음> 6백억인데. <웃음> 나랑 같은 팀인데제 거의 나랑 같은 구단 가치인데 지금 백짜리한테 <웃음> 지금 이러고 있어. 이게 맞나? 싶다 진짜. 이번 명담아 버리고 그냥. 아 그래도 아까 전에 조윤우보다는좀 많이 괜찮은데. 위치 선정도 그렇고 애들이 말이 안돼 이거 지금. 게임이 게임인가? 야. 아니, 상대편이 실력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진짜 이건 엇가야. 봐봐, 이렇게 막아, 그냥. 와. 이게 대한민국인가? 와, 나 진짜 피파하면서 엇가랑 엇가는 다당해봤는데, 내가 엇가를 하게 될줄 몰랐네. 아이 친구 또 추한데 나 갑자기 전화 중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끝내는 건좀 추하다 친구야 아제 친구 너무 추하네 <목소리>